안 했어요. 네. 컴백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, 음, 준비는 음 계속 하고 있습니다. Woo! 음 타이틀곡도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 준비하고 있으니까. 근데, 뭐,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또,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, 또 여러분들도 기다리게 되니까, 좀만 기다려주세요. 노래 좋습니다, 여러분들. 기대되죠? 타이틀곡 뿐만 아니라 많은 수록곡들도 다 녹음하고 있고 녹음했고 네.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